지금 있으세요. 음. 황망해 하시죠. 이런 얘기 서로 안 하니까. 아니 그걸 왜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요.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라 얘기했어요.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냐. 또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느냐. 늘 기도하라.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. 늘 감사하라. 그렇죠? 그 다음에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. 지금 저는 특이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. 이 얘기는요. 지금 그 사도바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. 지금 성령이 끊어지셨나요? 지금 성령과 접속되어 있으신가요? 성령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가요?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말을 할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곧장 육신의 법을 따르고 계습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. 내 안에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.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 이, 이 1차적인 구원이죠.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또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고백을 해요. 그러니까 성령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성령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곧장 육신의 보부를 따라가게 됩니다. 교회 다닌다? 나 구원받았다? 다 부지런한 소리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심하고 계시고, 기뻐하고, 기도하고, 예, 아, 기도도 하고, 기, 또 감사하고, 기뻐하고, 그, 기뻐하고, 감사, 기도, 기쁨 이런 게 세트로 지금 총동원 돼서 성령하고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, 내 안에 성령이 있어. 나 성령 안에 있어. 이 말을 지금 하실 수 없다면 점점까지 하셨던 건 이제 지나간 거고 지금 하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.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. 문제는 지금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. 지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하는 얘기니까 됐고 지금 과거 미래 날려버리고 더 집중해 보자고요. 지금 성령 안에 계신지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지금 감사하신지 그쵸? 지금 기쁘신지 이걸로 매 순간을 점검하시면 돼요. 그럼 끊어진 새도 없이 지금 난 아니 지금 성령님과 만나고 있으면 된 거죠. 아 어제 못 만났어 이걸 지금 뭐, 뭐하러 뭐 얘기하실 거고 나 내일 또 헤어질 것 같아 성령님하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? 지금 만나고 계신지만 알면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 거고 지금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. 왜? 영원한 생명인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영생인 거예요 같이. 뭐 에너지체, 뭐, 이런, 뭐, 부활체, 그거는요, 부수적인 문제고. 그거 다 차치하고, 지금 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. 내 영혼의 성령을 담고 있다고요. 이게 영생의 본질이죠.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죠. 일단 본질을 잡아야죠. 말단, 말단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. 본질을 잡으세요.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, 지금. 지금, 여기서.